일시는 새벽 나의 곁엔 네가 잠들어 있어 작은 숨소리마저 널 깨울까 조심스러워져 너를 더 알고 싶어 작은 하나까지 무슨 꿈을 꾸는지 나와 함께 해줘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멈춰 붙잡고 싶어 이렇게 잠시 just stay for a little while 아침이 오면 떠나겠지만 just stay for a little while 그래 나도 알아 너의 곁엔 소중한 사람이 있어 영원하게 하면 찾아와 날 흔들고 간너이유 상관없어 함께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영원하길 기도해 시간을 멈춰 붙잡고 싶어 이렇게 잠시 Just stay for a little